가지볶음이요. 이거 새콤달콤 가지볶음을 할거예요두 개. 모양을 이렇게 다양하게 버스 썰기 해서 씨를 좀 이렇게 털어주고 됐어. 노사연이 이야기 했어요? 안했어요. <웃음> 내가요. 노사연 이거 미운,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노사연씨 언니가 이거 가지볶음을 이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요, 맛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또 나도 또 하는 거예요. <웃음> 불을 중불로, 그러니까 일대1로 식초도 좋고, 이도 설탕 그래, 나만도 안 해? 야? <웃음> 응. 너 내가 뭔얘기래그 내가 래그하 그래, 그 이거 래 말도 안래서 해봐 한번. <웃음> 똥질 아, 내니까 응? 안 해. 너 앉아 생일 안 늙게. <웃음> 할말 없으면 말도 안된말 하잖아. 응? 내가, 내가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. 나보러 응. 오는 것도 아닌데. 가만 응? 있어야지, 나는. 응? 가만 있어. 응. <웃음> 마, 저번에 그러잖아. 내가 생일 했더니, 그, 조문순 씨인가? 그 형과 형. 아이고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그러고 막왜 뭐라 가까이 <웃음> 그래 <웃음> 나는 그것도 몰랐어. 분석에 <웃음> 여사님하고 요리를 해야겠어. <웃음> 나보다 더더 더, 더 눈치가 빨르더라고다 네. 익었나 가지만 익으면 돼. 하나 먹어볼 거야 맛이 어떤가. 나. 아, 난... 저요? 응. 어. 아 제가 가지 요리를 잘못 음, 먹어요. 알까. 약간 물컹물컹한 음. 거를 내가 잘못 먹어서 간장은 쬐끔만더넣어야 되지 약간 신운 맛있어 가지가 사람도 좋다는데 나 가지를 안 먹어 물컹거려서 음, 물거려서 이건 안물컹거래 나도 너무 물컹거린 거 싫은데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물컹거리더라고 다 익은 것 같으지? 응그것도 마지막에 어 이거 마늘을 조금 넣어줄게요. 됐다 됐어요. 이제 깨를 좀좀좀 좀, 좀 뿌려주고 후추 좀 뿌려주고. 이러면 끝이 났습니다. 아주 쉬워요. 세살먹는애기도할수 있어요. <웃음>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가지 볶음. 새콤달콤 가지 볶음. 아 되게 안 들어서 안, 엎어요. 그걸, 안 뭐가 터 들어서 뭐 들어서. 이지 엎어 엎어 볼까? 이네 맛을 한번 먹어보자고 하나 먹여 볼게요 먹여본다고요? 먹어본다고 이거 내가 먹어본 결과는 가지, 가지나물보다 더 맛있어 새콤달콤하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내가 노사연 언니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